편집 잘해주세요. 엄마 출근할게요. 안녕하세요. 먹부리 엄마입니다. 아 제가 지난번 머리 동영상을 어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고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머리를 한 짧은 머리를 한 10년 이상 고집했었거든요. 어 이번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지금 제가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는 상태거든요. 제가 이제 약간 긴 머리도 드라이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많이 봐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감은 상태라 제가 머리가 이제 빠마머리예요 너무 좀 너무 흉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빠마머리인데 좀 에센스를 조금 발라야지 머리가 한이 정도 에센스를 발라서 머리 끝에만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끝에만 자꾸 여기 손에 남은 거 끝에만 이렇게 다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 머리가 이런 파마 머리인데 지금 제가 한 요번 주에 머리 예약했거든요 머리 이제 파마가 이렇게 다 이렇게 더 풀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긴 머리 제가 드라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앞부분 먼저 이렇게 마르니까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 정수리 부분은 살려야 하니까 제가 이런 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말아 놓을게요 이 앞부분은 저는 이렇게 앞으로 말아요 앞머리에는 이렇게 롤을 이렇게 말아주시면 마르면서 이게 고정이 돼갖고 머리가 굉장히 잘 살아요. 이렇게.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. 여기도 요렇게. 위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면서 롤을 이렇게 말아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심이 들어가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옆에는 그냥 이렇게 항상 드라이는 위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말아 놓으세요 이렇게 절대 드라이 하시면서 이렇게 속 빗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다 고정이 됐다 생각하실 때 그때 저는 빗어요 이렇게 얼추 된것 같아요 그래서. 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하나씩 뺄게요 저는 이제 여기가 약간 M자형 머리라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하시고 끈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좀 눌러주시고 저는 여기 붙이거든요 흰머리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조금 색깔이 좀 다르니까 반대편으로 미시면서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빗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머리를 앉아 봤는데요 이 제품을 손에다 이게 동전만큼 해서 머리끝에 발라서 이렇게 드라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저거 헹궈내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알아보니까 헹구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번 헹궈내라고 근데 미용실에 가서 제가 한 10년 넘게 다니는 그 단골집에서도 저걸 그냥 동전만큼 짜서 머리끝에 발라주시고 드라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뭐 모발에 지금 제가 10년이 10년이 저거 쓴지가 넘었는데도 모발 상태가 아직 건강하고 이제 뭐 수순 조금 옛날보단 덜해졌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남들 머리 노화되는 상태보다는 약간 좀 제가 덜 진전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상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약한 드라이 되고 제가 뭐 머리는 매일 안 감고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감고 이틀에 한 번씩 드라이 하는데 제가 혼자서 그냥 영상 안 찍으면 제가 10분이면 해요. 많은 분들이 몇분 걸리냐고 물어 너무 오래 한다 그러는데 10분 정도 투자해요. 10분 정도 투자하는데 오늘은 제가 영상 찍느라고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더 길면은 또 다른 드라이 이렇게 바깥으로 많은 거 이런 것도 제가 해볼게요. 옛날에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것도 했는데 그것도 좀 괜찮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지난번 동영상보다 약간 긴 머리로 이렇게 제가 드라이를 한번 해봤어요. 그래서 약간 긴 머리도 이렇게 드라이로 얼마든지 이렇게 예쁘게 만질 수 있거든요.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 먹풀리 엄마였습니다.